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창귀입니다. 안예님의 창귀가 발매되고 나서 우리나라 귀신인 창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뱀파이어 같은 외국 귀신들이 인지도도 높고 여러 창작물에 등장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귀신은 큰 주목을 받지 않았던 편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안예님의 창귀에 빠지신 분들이 조금 더 창귀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창귀 과몰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창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창귀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단어로 보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호환을 당한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을 창귀라고 부르는 건 맞지만 익사한 귀신을 부를 때도 창귀라는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창귀라는 단어가 왜 호환당한 귀신과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모두를 의미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해요. 물귀신이 지방령으로서 자신이 죽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듯이 호환을 당해서 죽은 귀신 역시 자신에게 해를 끼친 호랑이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이 성불을할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바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 건데요. 물귀신이 성불을 위해서 물에 들어온 사람을 익사시키려 하는 것과 같이 호환으로 죽은 귀신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서 성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창귀라는 이름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혹은 물에 빠져 죽은 귀신처럼 귀신이 된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라기보다는 귀신이 가진 특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자신이 성불하기 위해 다른 일을 희생양으로 삼는 귀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창귀를 이미 잘 알려진 물귀신보다는 호환으로 죽은 귀신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켜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귀신 또한 다뤄보도록 하죠. 다른 귀신 얘기들도 그렇겠지만 창귀 이야기는 정사와는 거리가 먼 민담이기 때문에 지역별 그리고 화자별로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창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연한 박지원의 호질 속 내용을 토대로 창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호랑이가 첫 번째로 먹은 사람은 굴각이라고 하는 창귀가 되어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기생합니다. 굴각은 호랑이를 민가의 집 부엌으로 이끈 후 호랑이가 부엌에 솟을 핥도록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이 갑자기 배고픔을 느껴 부인에게 밥을 해올 것을 요구하게 되고 부엌으로 향한 부인은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또 다른 창귀가 됩니다. 박지원은 새 창귀 중 가장 첫 번째로 잡아먹힌 불각을 가장 하급 귀신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창귀들이 호랑이에게 저녁 식사를 추천하는 장면에서 불각은 가장 문장력이 떨어지고 추천하는 재물 또한 인간들 사이에서 그닥 대단하게 보지 않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한편 호랑이가 두 번째로 먹은 사람은 이올이라는 창귀가 되는데 이올은 호랑이의 광대에 붙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광대가 눈 바로 밑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올은 호랑이의 눈이 되어주는 귀신이겠죠. 높은 곳에서 사냥꾼의 움직임을 살피고 함정이 있으면 함정을 해제해 호랑이를 돕는 것으로 보아 이올은 호랑이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창귀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올은 굴각보다는 등급이 높은 귀신인지 호질에서의 이올은 굴각보다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추천하는 재물 또한 무당 혹은 의원으로 어린아이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인간입니다. 호랑이가 세 번째로 잡아먹은 사람은 유콘이라는 창귀가 되는데 이 창귀는 호랑이의 턱에 붙어서 자신이 생전에 알던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소리에 대답한 사람은 호랑이에게 홀려 제발로 호랑이 앞까지 다가가 잡아먹히게 되죠. 호질에서 유콘은 가장 상급 창귀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의 창귀들이 단순히 자신이 추천한 인간의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정도를 언급했다면 유코는 자신이 추천한 재물인 선비가 얼마나 올바르고 깨끗한지를 수려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귀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상급 귀신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창귀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하게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듯이 호랑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당대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호식, 즉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였을 만큼 비일비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호환을 운명적인 사건이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창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창귀, 특히 6호는 자신이 생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결국 주변인들 중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혀서 죽은 사람이 많을수록 창귀에 올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확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즉, 창귀가 되지 않으려면 호환을 당한 사람과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호환을 당한 집안과 인연을 맺거나 친분을 쌓았다가 창귀가 된 사람에게 홀려서 잡아먹였다간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할때 친인척 중에 호환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호환을 당한 집안과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호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신음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귀는 매실이나 소귀나무 열매와 같은 신음식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실과 소이나무 열매로 창귀를 방해한다면 호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호랑이를 사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고로 소라나 골뱅이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방법은 밤에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때 대답을 하지 않거나 네번 불린 후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창귀의 부름에 대답을 하면 홀려서 호랑이 앞까지 걸어가게 되지만 창귀는 딱세번까지만 사람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네번 들린다면 그것은 창귀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창귀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든 생각은 창귀가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희생양을 찾는 것단 하나뿐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창귀가 되도록 만든 호랑이가 죽게 된다면 더 이상 붙어 있을 곳이 없으니 성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젊었을 때 창귀 여럿을 거스리며 사람을 많이 잡아먹은 호랑이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게 되자 창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호랑이를 죽이려 한다는 스토리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굴각은 호랑이 사냥꾼들이 모여 사는 숙소에 소뚜껑을 핥도록 해 호랑이 사냥꾼들이 호랑이를 발견하게 만들고 이올은 오히려 호랑이를 함정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고 유코는 생전에 자신이 알던 건장하고 듬직한 사람들을 여러 불러 호랑이 앞에 데려다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번 챕터는 어떻게 하면 창귀를 작품에서 소재로 쓸수 있을까에 대한 저다름의 대답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서양 귀신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귀신들은 작품에서 활용되는 빈도가 훨씬 적죠. 금손분들의 소재 고갈에 조금이라도 우리 귀신들이 도움을 준다면 정말 좋겠네요. 창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산이 많고 호랑이도 많았던 곳이라 창기와 관련된 설어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영상 속에서 모두 다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될 날까지 이야기 주머니를 채워드도록 할게요. 궁금한 우리나라 귀신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